자 저번 시간에 저희가 강철 주개를 만들었고 또 이거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 저희가 구리 주개까지 해금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게 상당히 많을 거예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장이 늘어나게 되고 생산품이 많아질수록 그 인프라나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선은 좀 수익 그... 수입을 좀 올린 다음에 어, 이런 인프라적인 개선을 좀 하거나 공장을 늘리거나 그런 과정을 좀 진행을 할게요 자 우선 이런 데 있죠 이런 데가 있어요 이렇게 노란 표시가 된 애들이 있죠 일단 어디로 간지 한번 볼게요 음... 이쪽으로 온 애들 없나? 자, 일단 색깔이 약간 좀... 누런색인 애들은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가지고 자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복사해가지고 제공량을 좀 늘려가지고 수익량을 늘릴게요 자 일단 쓸모없는 차들 다 팔아버립시다 자 이런식으로 복사를 하는거예요 그런 다음에 o 시키면 되죠? 됐어자그 다음에 다른 애들 있나요? 이쪽 라인은 초록색이니까 무시해도 될것 같고 여기는 어때? 여기도 색깔이 좋죠? 대부분 괜찮은 것 같은데 음, 다들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만 빼고 자 여기하고 여기만 좀 신경 쓰면 될것 같아요 자 스탑 자이 아이를 복사합시다 11개짜리 아이 있죠 일단 먼데서 차고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하면 될것 같아요 잠깐만 여기는 이미 했잖아 했나?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일단 내비두고 이 목재를 복사해야 될것 같은데 말이죠 그쵸 이 목재는 복사한 적이 없었어 자 복사합시다 호잇 그리고 가동시키고 또한 대를 고용할까요 색깔이 안 바뀌는 데가 어디 있을까 이거는 차한차만 보내줘도 될것 같고 여기 초록색이죠 나머지는 뭐 무시해도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작업을 합시다. 아, 여기가 있었구나. 자, 여기는 좀 고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차량이 도착하는 것 같아 보여요. 아니구나. 오니? 어디 가니? 다들 목재구나. 자 드디어 도착하는 것 같고 어, 이거를 복사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호잇 됐어요 자 이제부터는 좀 발전을 시켜볼게요자 이쪽에 구리가 있어요 이렇게 구리가 있고 이제 앞으로 좀더키워야되려면 여기도 공장을 만들어야 돼요 공장을 한번 만들어봅시다 자 우선은 창고를 만들어볼게요 창고를 어차피 사이다 공장을 집어넣을 거니까 한 아니야 일단 이렇게 해 봅시다 먼저 컨베어벨트를 구성하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입구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구성을 합시다 일단 이쪽 라인에다가 스탄 라인이 들어올 거라 가정하고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도 이렇게 길을 미리 만들어 놓는거예요 됐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공장을 만듭시다 합금 재련소였죠 자이 아이를 이렇게 만드는거예요그 다음에 자 철광석 라인을 빼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하면 될거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결합시다 이 아이를 바로 이런식으로 연결하는거예요 이렇게 하고 석탄 위치 있죠 석탄 컨벨벨트 이렇게 쭉 끌어당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좀많 이쁘긴 한데요 그쵸? 렇음 이렇다 치고 또 반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좀 작업을 해 줍시다 자 여기는 일단 가운데다가 공간을 좀 만들어 주고요. 얘도 이렇게 연결합시다. 그 다음에 한 4개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이 정도까지만 만들게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고 석탄 석탄을 끌어올게요. 이런식으로 끌어와도 돼요 이런식으로 끌어와도 되고 아 근데 이게 너무 좀 그렇죠 자 이렇게 지은 다음에 여기 끝자락을 그냥 부셔버릴게요 호이 이렇게 하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물은 이런식으로 연결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쪽라인은 석탄이기 때문에 철광석을 가져오려면 이쪽라인을 끌고 와야돼요 그래서 여기에다 땅굴을 파시면 됩니다 호이 나오시고 연결하고 연결하고 됐죠 자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자 방향 바꾸면 바로 액션을 취해줄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방향 바꿔야 돼요 이렇게 바꾸고 여기도 바꾸고 그양쪽으다 빠졌죠? 이러면 된 거예요 일단 네개는 완성이 됐고 자 석탄은 바로 연결합시다 자 이렇게 하고 결과물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터널을 뚫어가지고 빼던가 그렇게 할게요 뺄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부족하다 싶으면 여기다가 또이 모양으로 좀 비슷하게 지으면 될것 같아요 이건 좀안 이쁘긴 안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결과물을 빼야돼 자 이렇게 빼서 이쪽에서 빼도 되고요 자 이렇게 빼서 결과물을 받도록 설정하면 될것 같아요 자 됐죠? 이렇게 놓고 여기다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일단 연결시키고 아이고 창고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한두칸 정도 떼어놓을까 만약에 대비에서자 한쪽은 석탄 이고 한쪽은 우리 주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연결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결할게요. 됐어 자 컴배벨트 연결하고 음 됐어 자 방향 바꿔주고 이제 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게요 음 이제 된거 같아요 여기는 좀 방향 바꿉시다 이렇게 바꿔야겠죠? 이것도 반대로 바꿔야겠죠? 됐어 한번 고용해 볼게요 우선 이쪽 라인에다가 창고를 만듭시다 근데 창고는 좀먼 데다 지을게요 왜냐면 하 가운데다가 뭐 나중에 기차역이라던가 그런 거 지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감안해서 아니다 그냥 나중에 필요한 거는 뭐 건너 건너 사용해서 여기다 컨벨벨트 지하로 뚫으면 되니까 그렇게도 상관없겠죠? 자 그래서 이 아이 죠 역을 만듭시다. 일단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게요. 여기다 짓고 역 하나를 나중에 대비해서 하나 더 만들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둘셋 됐어. 자 이렇게 연결 시켜놨고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하고 음, 이렇게 연결 시키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받아야겠죠 자원들 여기는 석탄 여기는 구리 주개죠 자 이렇게 놓고 구리 주개를 받을 준비를 합시다 자 차고로 가가지고 고용을 할게요 놀고 있는 아이들이 아마 차고 1번에 있을지도 몰라요 어 있네요 자이 아이들을 좀 생선제를 바꿔 볼게요. 자 이쪽 라인 있죠? 이쪽 라인에다 도착지를 지정하시면 될것 같아요. 호잇! 자 이렇게 하고 저장 동작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석탄 캐는 곳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도착지만 설정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구리주개 여기도 구리주개 구리주개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엔 네개로 괜찮을 것 같은데 모자르면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이쪽 라인에다 더 지으면 될것 같아요. 도착했어요. 자 도착하는 거받고그 다음에 생산하는 거 봐야겠죠? 보세요. 이렇게 작동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깔끔하죠? 나름 깔끔하죠? 음 됐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철광석 철광석이 아니지. 자 연구소. 자 구리를 사용할 연구소를 좀 지정을 할게요. 이 아이를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재료 가지고도 연구가 가능할 테니까 일단 이 사이에다 짓고이 아이를 그러면 없앨게요. 지금 거리가 안 닿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래놓고 자 구리로 할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면 있겠지. 전자제품 생산 있죠? 자 바로 돌리겠습니다. 행복하죠? 이정도면 된것같아요 일단 여기는 이정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데를 좀하게해 봅시다 그 다음에 좀 개선이 필요한 데가 바로 여기에요 여기아이 어, 공간은 참으로.. 음, 상당히 개선이 필요하긴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생산을좀 멈출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끓겠습니다 끄고 나서 다 정리를 할게요. 자 생산량이 바닥나면 여기 있는 것도 다 처리가 될거고 이거 바닥날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기다리고 나서 여기 있는 거다 치워버리고 새로 만들게요. 자 중간에 업그레이드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업그레이드 시켜주겠습니다. 호잇! 요호! 됐어요. 자 나무 자재들은 바닥이 났기 때문에 지금 판자를 좀정리 해야 돼요 그래서 다 스킵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거 스킵해야 돼요 이유는 아실 거예요 이게 판자 받으러 온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얘들을 치워줘야지 저 재고들이 비워질 겁니다 호잇 빠질 애들 빠지시고 아직 안 빠졌죠? 아, 좋아요 빨래들 스킵시키고 나 판자를 빨리 치워야 돼 됐어 판자 가져가죠? 가져가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영웅 될 때까지 좀만 힘내봅시다 음, 됐고 너네 스킵이야 지금 자, 빠르게 스킵합시다. 또 판자 받을 온 애들까지 계속 스킵을 할게요. 자, 드디어 판. 자 행렬 이 도착했습니다. 이러면 됐죠? 자 이렇게 놓고 여기를 다 정리를 할게요. 아깝긴 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자 파괴를 합시다. 어차피 300만 달러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좀 고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 지금 목재가 14만 정도 남아있죠? 그쵸? 이거를 음 철수하고 다른 새로운 지역에 계속 지어야 될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그 제조기지로 활용하고 그 원재료를 뭐 기차라던가 그런 거 이용해서 가져와야 될지 이건 좀 공부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음..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하는 게 좋을까? 그냥, 그냥 여기를 생산지대로 만들게요 어차피 이렇게 차량들도 많으니까 가까운 데서 가공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말이죠 자 그래서 해봅시다 자 일단 나무는 지금 상당히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재소는 3개 정도 짓는 게 맞아요. 한 여기다가 둘셋 3개 정도 짓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땅을 파겠습니다. 자 여기는 있 땅을 좀 정리를 할게요. 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보내는 공간을 좀 만들어야겠죠. 이제 컨베이어벨트 있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전환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나 아, 이렇게 놓고 그 생산기들이 있죠. 자 공장이 똑같은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는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먼저 지어야 될것 같아요 자 원형 절단기가 있어요 음 어떻게 지으 좋을까 그냥 남는대로 처리할까요 아니면 이거 분배기를 설치를 할까요 이것도 고민이긴 한데 그냥 분배기 없이 합시다 자 시작은 이쪽부터 할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하나 둘 아 이거 너무 가깝나? 아니야 넷. 한 5개 정도 만들게요 5개 정도 만들고 컴베벨트 있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됐어 자 방향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은 여기서는 판자를 만들고 아니 자재를 만들고 자재를 만들고 여기 판자를 만들고 판자를 만들겠습니다 3개씩 만들까? 나중에 대비해서? 그래도 될것 같긴 해요 자 그럼 자재 만들고 하나만 더 지을게요 자 이렇게 지어놓고 여기는 판자 그래서 앞쪽에다가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큰 창고 한 거리가 이정도면 되겠죠 하나 둘 이렇게 짓고 컨베어벨트도 설치해야겠죠 를 자 연결기 하나 만들고 근데 만약에 대비해서 좀 길게 빼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찍을게요. 이런 식으로 찍고 길을 연결합시다. 여기서 여기서 연결하는 게 맞겠다. 자 이렇게 연결하고 뭔가 안 이쁘다. 음 그래요. 대기 대칭이 안 맞아서 그런지 좀안 이쁘긴 하네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놓고 이제 방향을 바꿀게요 나와야 되고 나와야 되고 자 다들 받으시고요 받으시고 받으시고 받으시고 이거 나와야 되고 됐죠 아니 잠깐만 이거 잘못했잖아 에헤이 얘는 없앱시다 으 아깝네요 다시 설치를 할게요 됐어 자 지금 여기 밖에 나가오는 공간이 좀 잘못돼서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다시 이렇게 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고마찬가지고마찬가지고 여기 앞에 뭐 막힌거는? 그렇네 여기도 이렇게 처리하면 될것 같아 자 이쪽에 있는 자원들 다 어디갔니? 설마 그래픽 버그는 아니겠지? 보면 자, 이렇게 지정하니까 다시 보이죠? 여기도 자세를 지정할게요. 좋아요. 자잘 쌓이고 있어요. 자 멀리 있지만 그래도 잘 쌓이고 있죠? 그쵸? 음... 어찌하면 좋을까? 여기다가 언덕을 만든 다음에 반대쪽에다가 설치시킬까요? 역을. 그리고 여기에 하나 가지고는 커버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합시다. 이쪽 라인 있죠? 좀 높일게요. 여기도 좀 높이고, 이쪽 라인 다 높이고. 한이 정도면 되겠죠? 됐어 그런 다음에 역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일단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연결하고, 자, 연결됐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고. 차량이 있어서 안 되는구나. 이런. 이렇게 될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아니면 방법이 있어. 이거 다 착오로 보내버리면 돼요. 자 차고로 보내봅시다나 차고로 보낼게요 그러면 공사가 가능할 거예요 자 차고로 보냅시다 집으로 가시고 다 집으로 가시고 다 정리 좀 할게요 자 네, 행렬이 거의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놓고 공사 준비를 합시다 스 너도 집에 가자 집에 가시고 됐어 좋아요 자 스톱 에이 이미 싫었네 일단 얘 보내고 자자 공사합시다 영향받는데도 없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하면 된다. 아하 안타깝죠. 사거리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밖에 지을 수가 없네요. 뭐 이거는 그거 다 치고 자 이제부터 다시 가동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빼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역을 좀 분리시키면 될 거예요. 이런 애들이 좀 일부가 좀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스탑 한자 계... 단이 자재 개통을 이쪽에서 실을 수 있도록 좀 조치를 할게요 호잇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기차로 도배를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수정한 다음에 이쪽에서 하자 응넌 음. 누구니? 이거 이거 뭐야뭐야 이거 너 들어가 나 이런거 시킨적이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하고 됐어 자 조금씩 정리가 될거예요조금만 힘내봅시다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야 어.. 이쪽으로 가자 확인 뭔가 한자가 좀 많이 모자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쵸 이거 생각보다 많이 쓰네요 자 공장을 좀만 더 만듭시다 뭐 어쩔 수 없지 한두개 정도 더 줄게요. 그렇게 안 놓고 필을 연결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연결합시다 방향 바꿔주고 바꿔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꿔주고 바꿔주고 음 된거 같아요 자판자 시간이 왔어요 여기도 판자 시간이 왔고 그나저나 연구가 좀 끝난지 한번 볼게요 전자제품 연구 끝났죠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잠깐만 너도 나중에는 위치를 바꿔서 이쪽에서 하렴 얘도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여유 있을 도 여기서 하렴 너도 임마 여기서 하란 말이야 여기 여기 그래 점점 분리가 되죠 그러면 좀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거야 일이 정도만 해놓고 우리는 좀 다른 걸 합시다 어디 또필요한게 있나? 음..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자 이제 슬슬 모래를 걱정해야 될 때가 온것 같아요 모래 모래 모래가 어딘지 찾아볼게요 저번 시간에 모래를 못 찾았었는데 음.. 모래가 어딨죠? 분명히 주변에 모래가 있었어요. 목재 일단 찾았고 모래를 찾아야 돼요. 모래. 모래. 어... 모래가 어디 있을까요? 야 여기 있었네요. 모래 보이시죠? 상당히 먼데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구입을 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구입합시다. 자 이쪽에다가도 좀몇 가지 작업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좀 공간이 좀안 이쁘다. 안 이쁘죠? 안 이쁩니다. 일단은 좀 지형을 좀 맞출게요. 자 일단 평평하게 좀 만들어 놓을게요. 헉! 너무 비싼데? 어 그래도 씁시다. 쓰고 나서 판단할게요. 자 모래광산. 일단 하나만 만들게요. 모래채석장이네요 이름이. 자 이거 하나만 만들어놓고 판단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 짓고 그 다음에 연구소 하나만 들고 일단 여기다 짓을게요. 연구소는 자 이렇게 짓은 다음에 자 유리 생산을 눌러놓을게요. 자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이쪽도 나중을 대비해서 좀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 음, 어떻게 할까? 좀 고민해 봅시다. 그 전에 여기 연구가 좀 더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강철이 부족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쵸? 강철 생산량을 늘려볼까요? 잠깐만, 그 전에 이걸 한번 보니까... 물 생산량이 그닥 좋진 않네요 이거 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 색깔이 좀 애매한데 찾아가지고 또 차량을 보완을 할게요 뭐 이런 데 있죠 안 쌓여있죠 여기로 온 나이를 찾아가지고 또 확장을 시켜야겠다 같아. 어너 이따 팔고 자, 여기 왔죠? 이건 너트고 너트 말고 자재 자재 자, 자재가 오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거는 좀 아닌데 에이 일 얘를 좀 재조정 할게요 변경할 때 목재가 아니라 자재고 그 다음에 브레드포드 사우스가 아니라 노스로 가야겠죠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얘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것 같아요. 후잇! 됐어. 일 하나는 해결된 것 같고 다른데 또 색깔이 이상한데 어디 있어. 그럼 몇개 있니? 아직 많이 안 쌓였죠? 아,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고 7개짜리 말고 11개짜리로 구입, 구입을 해가지고 좀 바꾸, 바꾸는 게 나을 것 같아. 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색깔이 좀 이상하니까 이 아이로 복사할게요. 돈을 좀더 많이 벌 필요가 있어. 차고가 있었는데 여기 있네요. 자 복사 호잇. 됐죠? 가동시키면 돼요. 이제 구리 차량 올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먼데서 구리 촬영 오고 있죠. 자, 스다 복사 됐어. 제가동.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좀수이좀 좀 올라갈 거예요. 자, 이전보다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아이러면 어, 됐어. 이거 이번에 50만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AI 한 번에 볼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보관이 좀 되는 편이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리면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될것 같고 어 이쪽은 이거 복사합시다 한자쪽 있죠? 자이 아이를 복사할게요 호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될것같아 여기도 쌓이는 것 같은데? 너도 복사하자. 자 차고를 찾은 다음에 복사를 해줄게요. 이 아이죠? 자 이렇게 바탕을 시킵시다. 끝. 이전보다 많이 벌면 돼요. 자 이쪽은 초록색이 됐고 여기는 늘 초록색이었고 자 그러면 이제 벌리는 돈 가지고 광사을좀 만들어야겠죠? 자 9번 누구니? 9번 누구야? 자 9번 찾아볼게요 너 설마 막혀있어도 못 가는 거 아니겠지? 이거 그냥 숙성을 해서 가득으로 하지 맙시다 자 이렇게 할게요 제가 자 그러니까 움직여지죠 젠장 여긴 너 누구니? 13번 13번 창리스트 한번 볼게요 어? 뭐야 얘자너 어딨니? 아 막힌게 아니잖아 아 얘는 연구용을 쓰고 있는거죠? 그러고 보니까 얘는 운반용인데아 이러면 됐어 요 이거는 괜찮아요 자 그래서 50만이 넘어갔는지 봐야돼요 허허 보는 기대합시다. 그거 보니까 지금 장사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강철이 모자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이거는 좀만 더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를 잠깐 끕시다. 이쪽 끄고 이쪽을 좀 개선시킬게요. 을 자, 자, 없애고 없애고 새로 공장을 만듭시다. 합금 재련소 이하 있죠. 여기다 하나 짓고 여기다 하나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가운데다가 수경 공간을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그리고 석탄은 석탄대로 연결하고 그쵸?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있죠 이거를 땅으로 파야 됩니다 땅 파고 나와서 연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땅 파고 나와서 연결하고 이쪽은 그대로 연결하면 돼요. 그쵸? 자 이렇게 놓고 자 방향을 바꿉시다. 반대로 나와야 되고 이거 반대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도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어된것 같아요. 자강철 만들게요. 호잇 호잇 나옵니까? 나왔죠? 이쪽은 뭐 때문에 안 나오니 방향이 바뀌어서 그 아닌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결과물을 음... 여기로 뺄게요. 왜냐? 자 이런 식으로 뺄게요. 됐어. 끝. 그리고 여기를 없애면 되겠죠? 됐어. 자 방향 바꿔주면 돼요. 들어가시고 여기는 좀 방향 바꾸면 돼요. 끝. 여기는 뭐가 문제일까? 아, 맞다. 제가 전원을 껐었죠. 다시 키면 돼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강철이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이쁘죠? 이제 금방금방 쌀거고 수익이 늘어날거고 좀 기다리면 될거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됩니다 언젠가 안되겠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여기를 관통하는 철도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어, 좀더 자원들을 빠르게 운반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조치를 해보려고요. 시간은 걸릴 거예요. 여긴 또왜 그러니 내가 그렇게 많이 전달을 해줬던 것 같은데 슬프네요. 안 오는 거였니? 스타트 사고 통해서 하나 또 복사합시다. 뿌 됐어요. 끝. 자, 그리고 7개 짜리 없애고, 그죠 이거 없앨 때가 됐어요. 그래서 사고에서 11개 짜리를 좀 복사를 할게요. 이런 아이들 있죠? 이런 아이들 좀 복사를 할게요. 제 색깔이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 늘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7개는 도착하면 없을게요. 스탑. 자이 아이 없을게요. 착으로 보냅시다 내 아마 여기 연구한데 사용되는 애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연구소를 옮기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그래서 연구소를 옮길게요 자 이쪽에다 옮기면 뭐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다 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짓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제조업 말고 잠깐만 너 지금 뭐 연구 중이었지? 강철 연구하고 있었지? 강철을 그냥 같이 할까요? 같이 해도 될것 같긴 한데 제조업도 중요하긴 한데 음 강철 같이 합시다 자 이거 먼저 같이 할게요 호잇 자 연구소 5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죠? 아 이러면 된것 같아요. 저거 한 다음에 제조업까지 연구를 하면 저희가 이것저것 뭔가를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 이제 필요가 없어요. 이거 버릴게요. 자 버립시다. 버려야 돼. 자, 수익도 볼게요. 자, 50만 넘었죠? 이제 점점 더 많이 벌 거예요. 음, 잘 벌리는구만. 그쵸? 그나저나 우리 모체 건물 업그레이드 시켜달라는 얘기가 아직 안나왔죠? 응, 음, 회사 가치가 아직 900밖에 안되네요. 저번엔 천만 넘었었는데 지금 계속 기업을 죽이다 보니까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어요. 근데 원하는게 나와야지 뭘 키우던가 하죠. 돈도 많이 벌수 있고 하니까요. 이거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벌써 바닥 났어? 어... 이러면 좀몇 개가 더 필요할 것 같죠? 좀 고민을 해야 될것 같긴 하네요. 그쵸? 음... 강철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까? 는좀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것같요 이거는 좀... 기다려 봅시다.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직까지 연구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기다려도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여유있을 때 돌도 연구합시다. 돌 이쪽 라인 있죠? 자 여기도 자 미래를 생각해서 좀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석공소 있죠? 이 아이를 이런 식으로 지어볼게요. 두 개만 먼저 만듭시다. 그리고 컨베이 벨트 나가는 공간을 만들고 자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나온 곳 있죠? 나온 곳 쪽에다가 창고를 만들겠습니다. 잠줄까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 2차 가공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죠. 이쪽에다가 생산 건물을 지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일단 여기다 지을게요. 자 여기다 짓고 받는 쪽을 좀 지정을 할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고 끌어옵시다. 끌어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끌어올게요. 됐어. 자 방향 바꾸고 바로 작업을 할게요. 이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자갈. 자갈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 자갈 생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갈 생산할게요. 자 여기도 방향 바꾸면 끝이죠? 자 만들어지나요? 잘 만들어지고 있죠? 바로 연구를 합시다. 아마 여기에서는 콘크리트 연구를 하거나 그럴거예요좀 이것도 비싸긴 한데 그래도 1 0 0만원 안되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직까지는 사업수완이 시원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2레벨보다 높은 아이템들이 아직은 안 나왔기 때문에 수익이 좀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나올 때까지 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 저번에 한번 높친게 너무 슬펐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 지금 어느 정도 좀 인프라를 좀 재구성을 하긴 했는데 나중에 여유가 있을 때 여기다가 기차를 할 거예요. 기차를 달아가지고 좀 많이 옮겨야 되는 자원이 있으면 그런 거 옮기던가 그렇게 할게요. 연구하는데 좀 더디긴 한데 좀 최대한 빨리 끝내놓을게요.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좀 진도를 좀 빠르게 빼도록 할게요.